마귀꾼이라고 언젠가 들어보셨어요? 네 마스크를 막상 벗으니까 어? 이게 뭐야? 예뻐 보인다는 말이 많이 듣긴 했는데 그래도 사기 보이는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 얼굴을 상상하게 그, 그래서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일부 사기를 치는 것까지 그렇죠 가렸을 사기꾼까지 뿐인데 사기꾼까지 갑시다 <웃음> 네 하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성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페이스라엘 성형외과 실장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마기꾼이라고 언젠가 들어보셨어요? 아, 네 아.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웃음>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니, 맞아어 <웃음> <웃음> 마기꾼은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의 준말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요. 마기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예상했는데 네. 마스크를 막상 벗으니까 어? 얼굴이 뭐야? 그쵸 사기를 당했네 <웃음> 약간 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쓸 때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그보다 못하다 그런 상황이 주로 쓰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새 뭐 쳐다보면 마스크를 썼을 때 외모가 조금 더 이뻐 보인다는 말이 많이 듣긴 했는데, 사기꾼은 좀 심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 아, 아, 아. 그런 그렇죠. 생각 어떠세요? 뭐 일부 사기를 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 가르치분 그만큼, 어, 마스크를 쓸때 상상되는 외모가 실제 얼굴보다 좋았던 경우들이 많은 거에 대한 그런 반증의 그런 언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또 제가 봤을 때도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마스크를 썼을 때 이제 이 눈이 되게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랬을 때 뇌가 좀 눈이 되게 이뻐 보여서 얼굴을 좀 이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언제 생각을 났어요. 몇몇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것 중에 어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어 가린 부분을 예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네. 네,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연구 자료들이나 아니면 논문들을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거의 뭐 그런 내용을 본 찾아보지 못했고 제가 얼굴형 전문가 관점에서 어, 추론을 한번 해보면 어, 만약에 이제 마스크를 가리고 눈만 보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보이는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 얼굴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 보이는 부분으로 나머지가 나머지 어 그러니까 아. 눈의 상태를 보고 A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스크를 벗었더니 여기가 A가 아니다 어. B나 아니면 C다 네. 이래서 이제 마기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 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얼굴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형이 보통 넓어요 그리고 되게 평평 해요 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펑퍼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매가 예쁜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크기도 적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예쁘기가 어렵다가 결론이고 네. 제가 사회과 의사의 관점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코, 입, 입매, 어, 전체적인 얼굴, 턱선이 다 예쁘고 잘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이, 이 마기꾼의 반대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해자란 말 있잖아요. 어 마해자? 네. 어왜전못 들어봤죠? 마스크 마이자? 피해자를 합쳐서 아, 마해자라고 마이자? 한다는데, 네. 네. 어 마기꾼만큼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네. 해당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 그래서 제가 못 들어봤나? 네. <웃음> 그래서 제가 못 들어보지 않았나? 네. <웃음> 그래서 마기꾼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네.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쵸, 사기... 사기꾼이로 불리는 것 자체는 사실 어감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쵸.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간 우리 한 코로나 동안 고생하는 몇년 네.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근데 마스크를 벗고 다닐 날이 가까워 오이겠습니다 네, 이미 야외에서 벗고 다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이 부분 얼굴 형 부분 그다음에 코에 대해서 어, 수술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병원에. 상담하시는 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렇죠, 훨씬 많아지고 얼굴형에 대해서도 많이 묻고 네. 요새 환자분들이 보면 이제 뭐 얼굴 라인이나 뭐 비대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훨씬 더 상담률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게 돼서 그러지 않나 싶긴 한데 네. 뭐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수술이 윤곽이나 뭐 리프팅이잖아요. 근데 뭐 간단하게 또 수술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리프팅도 꽤 도움이 될까요? 의사님? 네. 결국은 이제 어 마스크로 가리는 부위 중에서 얼굴의 대다수를 가리기 때문에 네. 피부 상태도 많이 가려지게 되고, 턱선의 늘어짐도 많이 가려지게 네. 돼서, 어 피부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간단한 피부 시술로는 초음파를 이용한 탄력 레이저로 늘어진 턱선이나 늘어진 어 팔자주름을 유발하는 앞광대살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좀 올려줄 수 있고요. 고주파술 같은 걸로 전체적인 피부 탄력을 좀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수술 아니고 시술로서 간단히 어. 할 수도 있고 스킨부스터 같은 각종 주사 제제로 네. 얼굴 전체적인 윤기를 좀 나게 어 광나는 피부 쪽으로 변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보장님 혹시 최근에 리프팅 레이저 좀 했잖아요. <웃음> 근데 저는 어떤지 마귀꾼 같나요? 네. 고민 좀 해보고 대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어떤, 어, 어떤 부분 때문에? <웃음> 급하게 좀 레이저를 최근에 했거든요. 약속도 있고, 이제 결혼식 일도 많아서, 좀 일이 많아서 했는데, 좀 확실히 좀 탄력이 있어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막 입군이었었던 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상담하다 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만 화장을 좀 진하게 하긴 했었거든요. 눈 위쪽만. 그래서 이쪽에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좀 관리를 받으니까 좀 탱탱한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요. <웃음> 아, 우리 피디님? 네. <웃음> 요 <저>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웃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죠. 엿새는 그 얘기인데. 네. 그.. 어, 전 이거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많이.. 제가 포토샵을 많이 해서. 포토샵 실제로 상담하러 오실 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자기가 포샵한 얼굴을 보여준 분들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될까요? 하는 분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네. 얘기는.